안녕하세요. 이곳은 고향 떡집입니다. 가래떡, 단호박설기, 꿀떡, 현미백설기 등 여러가지 떡을 정성을 다해 손수 만들어 맛있는 떡을 판매하는 전문성입니다.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신선한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도깨비 시장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